오늘 바꾸는 미소 럭키 스마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부자 연마 미소의 피아노 연주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, 스마일 짱짱 <웃음> 네,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들으세요 리라크마도 함께 하고 있어요. 네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한우로 되세요. 네 미소 부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